저는 네글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한 분께서 평소에 분무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에 대해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오염이 많은 휠하우스의 안쪽이나 차체 아래쪽에 세제를 뿌리기 위해 분무기를 기울이면 공기만 빠져나오고 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이 불편하셨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무기를 찾아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차량 내부의 천장을 클리닝을 하면서 천정에 세제를 뿌릴 때 분무기를 이용하는 것이 무척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개선 제품이 있어서 저도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차할 때 사용하던 압축 분무기를 거꾸로 들어도 사용이 가능한 분무기로 개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도 동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나도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오래전에 해외에서 이런 분무기를 구매를 했는데 노즐 부분을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구부려 원하는 곳에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무기도 있더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분무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또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줄게. 첫 번째, 용액의 양. 용기 안에 용액을 꽉 채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압축해야 할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분출력이 약해 비거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케미컬의 양만 낭비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지. 두 번째, 노즐의 조절. 주로 외부 환경에 사용하게 을 되는데 분무되는 입자가 작게 조절이 되면 고장면에 닿기도 전에 바람에 날려 그려지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노즐을 살짝 돌려 분사각도를 조절을 해서 입자의 크기를 조금만 키우면 비거리는 늘어나고 용액의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번째 분무기의 고장 수리 및 관리 대부분 압축 분무기의 고장이 생기는 곳은 펌핑을 하는 피스톤 부분으로 분무기 뚜공을 열어보면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을 하는 관이 있고 이 관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분해가 되도록 돼 있어 피스톤의 끝에는 고무 오링이 끼워져 있는데 잦은 왕복으로 터지거나 찢어지게 되면서 공기가 새고 압축이 되질 않고 재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새것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고무 오링만 교체를 하면 쉽게 고칠 수가 있는 거야. 또 고무 오링 부분에 구리스를 가끔씩 발라주면 손상도 예방되고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내구성을 늘릴 수가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요약하고 이제 거꾸로 들어도 사용이 가능한 분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준비물은 이건 전에도 본 적이 있는 3,000원에 구입한 다이소 분무기이고 이것도 같은 곳에서 2,000원에 구입한 어항의 산조 공급용으로 쓰이는 실리콘 튜브야 그리고 이건 튜브 끝에 끼울 무게추인데 낱개로는 250원 정도이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통할 수 있게 돼 있어 먼저 분무기의 뚜껑을 열고 안에 연결된 가는 플라스틱 튜브를 빼내고 실리콘 튜브를 플라스틱 튜브의 길이보다 2cm 정도 작게 잘라놓고 플라스틱 튜브도 3cm 정도 길이로 잘라 준비해놓은 실리콘 튜브에 끼우고 플라스틱 튜브 쪽을 분무기 뚜껑에 다시 끼워 조립을 하고 실리콘 튜브 끝에 무게추를 끼우면 되고 거꾸로 들어보면 무게추가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되지 그래서 거꾸로 들어도 용액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통에 조립을 하고 물을 채워서 실제로 거꾸로 들었을 때도 분무가 잘 되는지 한번 볼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다양한 케미컬과 세차 도구 필요한 것만 준비해도 구입 비용이 적지 않게 되는데요. 세차 도구도 관리만 잘 되면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차 관리 좀더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레관련한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